인체? <웃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어 네? 네? 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Let's go, let's go. 플레이어를 정하면 일단 저는 플레이어를 정하시오. 자, 내가 한번 플레이해봐? 어, 그럴래너 해. 근데 셋셋시어야 아. 되잖아 어차피. 아니 우리는 마네킹 하나가. 마네킹이지. 말들이야. 아, 마네킹 아니야 어. 미안해 나 플레이 못하겠다. 우진. 음. 승관이가 먼저. 어. 아. 너 플레이해라. 그래. 그래도 두뇌가 좋을 것 같아서. 어. 나 머리 안좋는데나 어, 이런 게잘못 괜찮, 괜찮, 해볼게. 괜찮아. 괜찮아. 형 입술 빨간니까 빨간 네. 말하고. 나옷 파란니까 파란 말이야. 그치. 그냥 다 빨간색인 척을 하는 거야. 그래. 당당하게 음... 다 빨리 주려고. 그냥 아예 해.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사자 처음에 약간 힘을 줘 그래야지. 그치, 그러니까 빨리 아, 하려고 하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오히려 페이크도 하지 말고 그냥 시작부터 반대로 넘어가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힘줄 시간. 왜냐하면 상대방 빨간색면 이 이런 힘을 주는 순간 넘어가면 우리가 진 거잖아요. 아예 빨간색. 당장 당장 당장 이렇게 하는 게더 아... 의외성일 수도 아... 있어. 그냥 빨리 하는 그래서... 게 말이다. 빨리 그래서... 정해줘. 누가 빨리 죽고 싶어? 내가 파란색 하게 파란색 하고 싶어. 하나씩 분들. 하나씩 그냥 제네고 팔이 팔십. 아너또 컨닝하지 뭐. 왜냐 우리가 지금 어레시냐? 우리 1km 청각이야. 얘 얘도 누구 할 거야? 얘 철수. 너아 근데 여기 너무 들었는데? 내가 이거 들을까 봐 아까 쳐다보고. 아 형이 뺏을까 봐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아 그래 그래 다시 다시. 오케이. Okay. Okay. Okay. Okay. 딱 보니까 원우 형이 빨간색이네. 와. 등부터가 빨갛다야. 쿱스 <웃음> <웃음> 아, 아, 형 입술이 빨갛고 형 파란색이지? 들었어? 대박이다. 야 됐어? 아우리 아, 됐지. 어. 민규도 잔머리 빵빵 돌렸겠지. 머리... 뭐 아무리 머리 있어도. 어이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은 Normal, 네 망토색이고. 오 네. 동해 멋있는데? 한 명씩 이런 거 넣어봐. 슝오 좋다 좋다 좋다 슝슝 하하 슝. <웃음> 이런 거 아니야? 어이 빨강 너빨강이네딱 봐도 너 빨강이 빨강이지 어. 아 원래 빨강이 이쪽에 있어? 모르지, 모르지. 어. 어떻게 또 이렇게 모이게 되었나요? 오. 반갑습니다 아 쟤네는 저기서 왜? 되게 느낌 있다 슝슝 얘들아 시작할게 야. 오케이, 오케이. 에이. 파이팅 네 왕 부폰 파이트 승관아 믿어 난널 너의 두뇌를 보여줘 비삐삐리 비삐리 비삐리 비삐리 비삐리 비삐리 비삐리 비삐 b 비삐리 비삐리 비삐리 비삐리 비삐리 비삐리 비삐리 비삐리 비삐리 비삐리 비삐리 비삐리 비삐요 비삐리 비삐리 비삐리 비삐리 비삐리 비삐리 비삐리 비삐리 비삐리 비삐리 비삐리 비삐리 비삐리 비삐리 비요리 비삐리 비삐리 비 t 리 비삐리 비삐리 비삐리 비삐리 비삐리 비삐비 원우 앞으로 한 칸! 옙! Yep. 이거 재밌다 <웃음> 어 이거 재밌다 이게, 이게 한 벌만 아, 가좀 멋있게 잠깐만 멋있게 한 번만 갈게 어 진짜 멋있어 근데 디노야! 어! 왼쪽으로 한 칸! 어 나랑 나랑 한번 붙이는 거야? 나도 이렇게 가야지 분티니 앞으로 한 칸! 누구? 누구? 우리 그 마네킹 마네킹? 아, 아 분티니, 분티니. 분티니 아 분티니야 분티니 오잉? 호시 형어 앞으로 한칸 뽕? 어? 그럼 쟤랑 어떻게 싸워 쟤랑 싸우면 누군 우리 중에 대신 누가그거승강니까 정했어 누구야 그건 모르지 아호시호시 호시 빨강이야 호시 생긴 거 보디 빨강처럼 생겼네 어허. 준 앞으로 한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오, 오케이 뷰모 라운드 원파이트 뭐야? 아에... 뭐야? 아에... 예 아에... <웃음> 저예요 쿱스 형이다 하필 쿱스 형이야 하필 쿱스 아, 아, 형이야 최선을 다해줘 이동한 사람들 기억해야 돼요? 야 씨. 내가 간볼게 가 이따 처음에 간봐 볼게 호시야 너 운동 야, 열심히, 야, 운동 배우고 열심히 배우고. 했잖아 아운드웬 레디 스커트 야. 해. 아,스가라 아, 아, 원래대로 아, 아. 플랜대로 가. 고셔. 예. 얘 너무 이기려고 호시야. 하는데? 아니야, 반대야, 반대야. 그냥. <웃음> 어떻게 너무 이기려고 하는데? 얘 누가 봐도 파란이인데. 야, 아니 이거 에스컬스 두명 너무 반칙이지. 야, 어. <웃음> 이 그래, 이거 어떻게? 아래 잡아. 힘 빼지 마. 이거. 어. 오케이. 앉아. 우리 수자 오케이. 아, 우리가 이겼구나. 어, 너 앞으로 가. 고셔. 우리가 이겼어. 분티니가 죽은 거지. 야 그럼 우리 이제 빨간색 먹은 거야 잘했어 거기야 어, 좋은 거지 나쁜 어. 그럼 우리가 먹은 거잖아 그렇지 호시는 이긴 거야 앞으로 가는 거야 어, 호시 거기 있는 게 맞아 어. 빨간색 세개 먹으면 세개다 먹으면 우리 아니, 안 좋은 지는 거야? 거야? 어, 파란 어, 걸 어, 먹어야지 지는 거야. 아니 그거 아니야 왜냐면 그, 그 사람 뭐, 뭘 가지고 있느냐 따라 다르지 어? 아니 근데 아, 어쨌든 우리가 빨간 걸 먹으면 빨간 걸 먹으면 너희가 아, 지는 우리, 거야 우리 우리 어. 빨간 게두개다세개다 <웃음> 없어지면 근데 만약에 파란 사면 죽으면 안 되잖아 맞아 어, 파란색을 죽으면 안돼 똑같은 되지. 거야. 어 그게 아, 파란색이구나. 맞아, 맞아. 어,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웃음> 고마워. 어, 그래서 어떻게 이기려고 했구나. 야, 우리 말이야 말하면 안 돼. 말은 왜 말하면 안 돼? 아, 우리 상관 없어. 민규야, 내가 끝까지 가볼게. 야, 재밌네 이거. 야, 근데 혹시 너힘좀 많이 썼다. 아 그래? 아. 어. 아 어, <웃음> 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 힘써도 가만히 있지. 쿱스슨 <웃음> <웃음> <웃음> 아, 쿱스슨 거기 입으로 이제 그 사람이 뭔지 판단하는 거구나. 입으로 중간에 써있어 맞아. 엑스맨이지? 맞아명호야 혹시 파란색 맞나요? 원우 어, 앞으로 가! 옙! Yep. 와 디노야! 어! 한칸 더! 오! 어안 싸워? 오 <웃음> 재밌다 재밌다, 오. 재밌다 와, 근데 지, 지금은 둘이 붙었네 승관아 너 똑똑하잖아 어 걱정 마 승관아 믿고 있어 승관아 너 열심히 할 거야 왜냐면 저거 승관대 민규라서 자존심 어. 쌓는 거야 승관대 민규 최대 양수기거든 민규 한테질수 없지 내가 내가 보기에 저기서 지잖아 1년 동안 놀림 받아 내가 보기엔 원우 앞으로 가 예스 라운드 2총5 원우대 장정한 Get ready for next battle uh, Get ready for next battle ready. Ready. 원우야 자천 차고 와 라운드 okay. 2 할까요? 네 레디 액션 액션 어 뭐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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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내줘라! 도겸아! 삐이익. 도겸아! 삐이익. 왼쪽으로 한판 가자! 슝. <웃음> <웃음> 저는 어, 신박하네? 정한이 형! 아, 앞으로 한칸 더! 정한이 형 무조건 파란색이네 <웃음> 우지 <우주 웃음> 형! 아, 오른쪽으로 한 칸! 오케이! 디노야, 앞으로 한 칸. 와, 아, 오, 너, 뭐? 오, 오. 야, 승관아, 승부수 띄워라. 그냥 여기서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 안 되지. 한칸 그래. 가서 옆으로 빠지지. 대각선 안 되잖아. 대각선 안 돼. 대각선 안 돼. 승관아, 승부수 띄워야 돼. 도겸아, 앞으로 한 칸. 한 음. 칸. 짜 <웃음> 아, <웃음> 아, 아, 아, 아, 좋았어. 아, 아나 이거 잘쓸수 있었, 있었을 거야. 나도. 음. 아, 아쉽 호시형. 힘내. r o u 3. r e 아 d <웃음> e 아, 어, 안다던데? 어, 다다 이겼다! 이겼다! <웃음> 이겼다! 좋은 전략이었다 삐리비이리 비삐리 비줘리 비삐리 비삐리 비삐아 비삐리 비삐리 비삐리 비삐리 비삐리 비삐리 비삐리 비삐리 비삐리 비삐리 비리리 아이야. 근데 최고였다, 더 최고였다. 웃긴 거는 호시가 파란색이 아니래. 야 그래야로? <웃음> 호시 빨간색이야. 오. 왜다 이겼어? 이거는 그냥 걸려든 아, 거야. 잘 써서 이면 기 되지. 그 승관. 아, <웃음> 으, 으. 나 멀리 뛰기 할래. 도겸이끼. 아. 빨리 뛰어가는 거야. 아 빨리 뛰어가는가? 이천에서 아, 아. 어디까지 이천에? 어, 어, 어, 그럼 미께데. 나 빠를 것 같다. 아, 그래. 그래. 아 그럼 형이 도겸이끼면 나 손수림 잘하는. 데한번 해보자. 하나, 둘, 셋. 나 손이 작아서 내가 봤을 땐 형이 이거 하고 형이 도가체어 그래 갈까? 내가 아는 게 내가, 그러니까. 내가 손, 손이 작아서 너가 나도 게임을, 게임을 어떤 건지 정하고 상대 게임도 파악 먼저 하고 그, 그냥 그렇지. 그렇게 갈 수, 가도 약간 전략적인게될수 있는 그렇지. 거지 그렇지. 형이 그러면 해 어, 내가 일단, 일단 첫 번째는 첫 번째 플레이를 할게 두 번째는 준이가 아니야 계속 너가 플레이어야 이거 아니 바꿨는데? 세번세판다 바꿨어. 나는 체스도 별줄 몰라. 3판 그럼 내가 먼저 니까 말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말면 그걸 네. 몰라. 삼판이 선수니까. 어. 나, 3판 나 할래. 어너해너해 아니 아니 동해부 시켜봐 동겸이 아, 그래. 동해이 체스 자신 있는 거 아니야. 그래 형너너할줄 아는 거 아니야. 체스 체스트 거야 체스트는 야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체스트. 아 그거 대충 알아. 대충 알아? 근데 너가 마지막 판에 너가. 아, 처음에서 아, 판 이선승제. 이선승제니까 첫번째로 하는 게 맞아. 이선승제.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너가 세 번째. 각자마 게임을 정하면 있는데. 되는 건데, 아, 근데, 근데 게임 뭐 할지 뭐 그냥 상관... 게임을... 어차피 다 이겨야 되는 게임 하는 사람과 뭐. 정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손씨 그러니까. 해. 그러니까. 손씨내 손가락 들긴한데한번볼오미끌려 선생님이... 아, 어, 이거 형은 형이 손가락 게임이랑. 허벅지 있어? 그게 있어? 없어 없었던 게임 뭐. 들어갔다 복불복 그 게임 뭐그 게임 리스트가 기깐 잠깐 적어 되는 줄 알았어 그렇게 <웃음> 그럴, <웃음> 그럴 <웃음> 거면은 그냥 뭐 몸통 박지 없어 없었던 게임 뭐. 들어갔다 복불복 게임. 게임이 제일 자신 있는 어, 사람이 게임 킹을 해야 돼 해. 해. 아, 아, 게임이 제일 자신 있는 사람 약신이 그렇나 그럼 복불복으로 킹 할까 킹이 진짜 세잖아 세니까 하가지고 운으로 이기면 이기는 거고 지면 지는 거야 좋아 좋아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나이킹인데 저기 폰을 잡았어 근데 게임이 지면은 펀한테 킹이 죽는 거야 네가 네가 센 거니까 네가 킹해 내가 킹을 한게잖아 퀸은 중요한. 어디로는지 무, 무한이거든. 퀸이 아, 손목퀸 응. 잘 추니까 다할수 있어. 내가 손목퀸 잘 추니까 퀸 내가. 갈수 있어. 너 할래? 너가 많이 이겨야 돼. 근데 그러면 나, 나, 야 킹으로 대결 쓰 킹이랑 퀸이 게임을 진짜 많이 응. 이겨야 돼. 난폰 해야 돼. 폰. 어너폰 해. 응. 너가 정해줘. 그래 그래 그래. 슈아 그래. 말이네. 우리 말 누구야? 말이라 하지 말아줘. 나이트야. 응. 형 응. 나이트구나. 응. 복공, 복공, 복공, 응. 복공 복공 복공 복공 복공 복공. 민규 씨 거기 대열 잡으세요 빨리 대열이 아 대열이 있구나 네 오케이 나 어디서 해야 돼요? 거기 어디서 가? 민규가 세워줘 야, 쓰고 싶은데 쓸래? 자 우리 팀 오늘 완승 갑시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체크메이트 아 저기 그쪽 플레이어 또 민규 형이야? 아이고 아. 오늘 일찍 끝나겠네 체... 여러분들 칼퇴 합시다 <웃음> 우리 뭐 할래? 야 뭐. 칼퇴를 목적으로 그러면? 에이 에이 너, 어, 너, 안안 아니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민규야 너가 이길 수 있어 체스는 우리 것 체스 초코 맛있어요? 체크 체스 자 우리 오늘 바로바로 바로 이겨서 바로 이깁시다 승관 승관 문준이 화이팅 좀 해봐 여기는 왕이 누구야? 너 퀸이야? 퀸이야 퀸 퀸. 퀸. 자 우리 팀준영이 화이팅 한번 해줘 자요 자요 자요 오케이 자 자요 자요 자요 자 거기 빨리 해줘 우리가 아이다. 이기다 야, 저 정도 우리... 해줘야지 우리 우리도 하나 더 하자 야 우리 짜지도 않았데다한 거야 지금 <웃음> 그래 그럼 우리도 우리가 이... 이긴다, 이거 어떻게, 이긴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 졌어 졌어 어 이... 이루 졌어 갈어 가위바위보 이겼어 네 정완이 직진! 정완이 직진! 어, 뭐야? 준아! 에? 한 판, 바로 한판 붙자! 오케이! 이러면 주님 게임 게임을 게임. 하는 거지, 주님, 주님, 주님, 주님, 주님 게임! 게임 무명 게임이야? 신발 던지기 오케이, 아, 뭐 이거는 뭐 이거 이기면 바로 내가 우지 잡는 거잖아 좋아이자 어, 오케이! 이겨라! 진짜 신발 던져야 이거 발에 어. 걸고 하기 발에 어. 발까지 이 났다 가자! 탈거 같은데, 근데? 오! 오! 좋아. 요 네. 아 할게요. 저거 나 저거 거아니요 이거 요 근데 잘하는데? 잘하는데. 잘하는데. 아, 나이스 나이스. 형, 살살. 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알 어, 반칙 반칙 반칙. 아, 아, 아. 아이고. 오. 야, 이거 어렵다. 준영좀 뒤에서 세게 해, 그냥. 어. 거기서 어, 거기서 어. 거기서 거기서. 거기 어. 여기서 원하는 대로. 어, 자. 원하는 대로. 어. 우와. 어. 원하는 대로. 우와. 소. 왜 자꾸 사선가? 야, 이 사선으로 서서. 어. 사선에 어. 서 있어 봐. 아! 아. 아. 아나 자꾸 다기만 해. 전요. 이로부터 1시간 뒤. A uh, few moments later. 무슨 짓을 해 봐. 준아. 호! 나이스! 와, 심장 터질 것 같다. 이게 뭐라고? 어이구 조심. 됐다! 됐다! 어이구 조심. 됐다. 어이구 조심. 됐다. 어이구 조심. 됐다. 오! 됐다! 오! <웃음> 오케이 가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잘한 <웃음> <웃음> 이거. 조지 잡으러 가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정한이 형. 아. 어. 준비됐어? 당연하지. 죽이자. 우지야 그래, 그래, 이기자. 가자. 바로야? 오케이. 그래, 뭐해? 복불복 게임. 그럴 줄 알았다. 복불복 게임이야? 응. 운이지. 와, 진짜 운이다. 야, 윤정환이 운정환이 될 것인지. 와, 와 정환이 운이 되게 좋거든. 아, 와, 진짜 복불복이다. 와, 와, 진짜 복불복이다. 와, 너무 윤정환인데. 와, 야, 잠깐만. 저거 하나의 게임에 <웃음> 승배가 걸린 거야? 와, 잠깐만. 야, 원우야, 뭐, 너 피디님 같아. 그러고 있으니까. <웃음> 어, 아니야. 빨리 빨리 빨리 가볼게요. 그냥 먼저 튀어나오는 사람이 된 거지? 되는 거지? 아하. 인정. 아, 어. 우지 우지 우지 <웃음> <웃음> 우지. <웃음> 우지 우지 <웃음> 우지 우지 <웃음> 우지 우지 <웃음> <웃음> 오! 오! 오! 오! 오! 우니가 운이 약하네. <웃음> 형은 복불복하면 안 되겠다. 우와 진짜! 운이 미쳤어 운이. 야뭐야 좋아 좋아. 유니 미쳤어, 유니. 우와 야, 좋아, 좋아. 와. 좋아. 와, 야 말도 안돼이게 어떻게. 두 번만에 끝난다고 이게? 야 이거는 우리 팀. 저 아까 고스트 게임을 딱한 걸음도 못 움직였거든요. <웃음> 자첫 번째 판은. 너네가 이겨둔. 그대로 그래봐라. 내가 준이랑 바꿀게 어, 역할을. 너는 다만. 이제부터 단체 게임이야. 그리고 너가 빨리 달리는 거무선 어, 게임이나? 단체 게임 다 같이 하는 거 빨리 달리는 거잘못하는 형은 우선 복구로 가고, 아. 가고 어. 역할 바꿔도 되는데 뭐하볼래 너? 아니 이건 안 바꿔, 아 이걸 하고 싶어? 해도 돼? 해도 돼, 아, 하도없 어. 근데 어. 이걸 하는 거랑 뛰는 거랑 상관이 없어 어, 아니, 상관, 이거 상관. 얘네 움직이기, 얘네 안 움직이잖아 내 공격하면 되잖아, 얘를 공격하고 싶다는 거잖아, 얘는 지금 아, 아, 아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더 공격을 아. 하고 싶다고? 아, 이거 왕이야 아, 그 이거 빼줘 빼룩, 빼룩, 빼룩 에너지를 줘아이팅 우리 게임 바꿀게요 예 역할은 그대로 가는데 게임만 바꾸려고 예, 역할도 뭐냐. 신발은 진거라 생각하고 나한테 좀 넘겨줘 신발? 신발 내가 할게 형이 형이? 잠깐만 이거 지면 우리 퇴근이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좋아하시는..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박놀이 미소가 갑자기 에너지.. 카메라 워킹 너무 에너지 있어 지금 마이가 부를 수 있어 갈게요 승관이는 어떻게 움직이는 애야? 퀸은 다 움직일 수 있는 퀸은 그러니까 앞, 직선 앞, 대각선 어, 무제한, 다. 다 무제한 그러니까 완전 아. 마마우 퀸이 제일 그래서 세. 그래서 얘가 파이터라는 거구나 어. 그래서 내가 퀸이, 파이터구나 퀸이 제일 세. <웃음> 다 덤벼. 야, 덤벼 덤벼 나 이제 웨이크업이니까 너는 에이 오빠가 나와 알지 알았어 알았어 <웃음> 아 그럼 퀸대 퀸이네 어, 명호야 너 1번이지? 나 2번 오케이 우지야 너몇 번이야? 나아 8 2 아, 8 8 2 8 2, 2 8점밖게 정... 가이바이보 그냥 먼저 한대요. 준아 공격적으로 가. 우리는 어? 뒤돌아 보자. 그냥 공격해요. 준아 너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 퀸 바로 잡아 아너 뒤로 죽이래. <웃음> 아 총했어. <있어>. 바로 가. 에, 오리리리 손담비 선배님 퀸인데. 자. 퀸, 게임. 뭐, 게임 뭐예요 음? 기억력 게임입니다 아 내가 너 머리 위에서 논다라는 걸 보여줄게 어려울 것 같은데 시야 쉽다 김 처음 시작해봐 처음 시작을 시작이 어딘지 확인을 해줘 순간아 쉬워 쇼. 야 쉽다 내가 할걸 저거 어 이거 이거 다 외웠다 나다나 외웠어. 다 외웠어. 나도 외웠어 나도 외웠어 이게 안 하는 사람들이 외운다 어. 어할수 있어 가셨습니다 다른 분들 조심히 조용히 해주세요 가 빨발 생각만 밟고 나가네 안녕 하세요 다들 오, 맞아, 맞아. 어? 승관아 그치? 제발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땡왜 승관. 알았지? 근데 승관아 근데 디노 모를 거 같아 승관아 미안해 미안해 진짜 어. 진짜 바보 같은 실수했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 가자 어소리내면안세요눈안 어. 어. 어. 어. 어, 됩니다 눈안 됩니다 아, 미안해요. 해바지바간 해야지, 간저야와 먼저 해야지, 먼저 해 와, 네지 아, 네, 네 이게 이야지 먼저 해야지, 먼저 해야지, 먼저 해야 해야지, 먼야지먼야지 먼저 해야지, 먼해야저야지 해야지, 가야지 먼저 해야 해야지, 먼해야해 아니, 야 아니, 야너자리였잖아내아리야아 이제 가아 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게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와, 니 아니, 아니, 아야 아니, 자아 그냥 오분 안에, 오분 아 안에 와 퇴근할 것 같아 승 여러분 짐 챙기세요 뭐야? 짐, 짐 챙기세요 짐, 짐 챙기세요 야둘다 박빙이네? 우와! 야 박진감 <웃음> 아니 근데 여기서 디노가 이기면 분량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아, 그 빨리 끝나는 모습 어 괜찮아요? 어쩔 수 없지? 아니 괜찮아, 아, 근데 우지 형이 손이 길어서 그러면은, 그러면은 손가락 씨름을 3, 세판 3판 이승 가시죠, 3판 이승 삼다발이즈. 이거 거울?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땡이 이렇게 있어요? 있죠. 이렇게냥이있어 이렇게? 네. 이게 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와도 되는 거지. 어. 이렇게 아, 아, 아, 아, 와도 돼. 손으로만 오케이. 이어져 있으면. 근데 이 손이 빠지는 순간 답입니다. 자, 손힘 빼시고요. 잡고 삼, 잡고 2초, 3 그냥 누 한번 누르면 끝을 몰라. 그냥 한번 누르면 끝. 그냥 한번 꾹한한한번번 1초, 1초. 내가 볼게요. 근데 한번 누르는 거 말고 이게 1초 정도는 유지가 돼야 돼. 레슬링이야? 1 2 레디. 고. 우지 선수. 아, 우지 선수 굉장히 과감하게 공 들어가세요. 어, 손가락 떼지 마세요, 아, 디오씨 아, 어, 손잘여 어, 어, 주시고. 아, 어, 과격한 아, 레... 아 와, 과격한 몸싸움. 와우, 저 너무 섹시해 손가락이. 과격한 엄지오오 굉장히 손가락이 길고. 자, 인할수 있어. 자, 1차전, 1차전. 이겼고요나땀나이게 손가락이 뭐라고 땀나냐 아, 우지 엄지 이렇게 길 자, 준비. 와너 진짜 짧지. 착. 와저 폭도 넓어. 와. 어 지금. 뭐 심각한... 밴드 붙였는데. 야. 테이핑했어 디노? 야 테이핑. 했어 지금 어 디노 우와, 씨의 좀... 약지 손가락에 점렬을 누르면서 지금. 아 지금 보시면 굉장히 오지 씨가 길어요. 근데 디노 씨도 힘. 희... 원 원. 아. 뒤에 순간 봐줘 뒤에. 어. 와 손가락 너무 길어. 너무 빠른데? 어제 잘, 잘 잡았. 이것도 넓어. 원끝 2, 3 야! 아, 너무 좋아하시는 거아요이 정도면 최선을 했어요, 최선을 했어 최선을 자! 나왔어. 손가락 게임 이렇게 해서 킹우지형이 이겼습니다 오케이! 잘했어! 잘 부탁해! 다음에 또 만나 이 어떤 날에 딱갈 건지 확실히 저희 아직 대게도 못 먹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삼겹살 중에 어, 저희가, 저희가 정리해 되나요? 음료도 다 해주시는 거 죄송해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추후에 정하는 약속 하겠습니다 약속 꼭 지키셔야 돼요 사이드 메뉴랑 다 해주시겠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 초밥, 초밥 삼겹살 네네. 네. 어. 그거 안먹었어 이게 초밥 삼겹살? <웃음> 이구나 어? 마이스 마이스 <웃음>